말씀하셨어. 오케이 뭐 할래? 아네 저는 딱 보자마자 여기에 제 연습생 때 불렀던 있네. 곡이 있네요. 와 어, 아, 진짜? 어 맞다. 그퀄미레이 뷱스님의 퀄미메이인데. <웃음> 픽사리가 <웃음> 나도 이해해주세요 페이지 알겠죠? 화이팅! 아, 할수 네. 있다. <웃음> 화이팅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<다시> 우와! <웃음>